안녕하세요 매치타 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소극적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자신감 있게 살수 있을까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찐으로 마르신 분들의 특징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갈등을 겪는 걸 싫어해요 차라리 자기가 참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넘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갈등이 없으니까 다 해결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속이 그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분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의 매력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정작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만으로 그냥 내 매력을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예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좀더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부모님은 항상 원하시죠 착한 아들 그냥 공부 잘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본인을 위한 것도 맞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 말만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었는데, 학창시절에 유일하게 있었던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나, 나하고 왜 친구 하는 거야? 그때는 워낙 제가 왕따를 당하고 좀 자신감이 없었던 시기여서 그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착하고 고분고분해서 좋아. 근데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금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럼 그거 저 싫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되게 내가 잘해야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결심한 게 남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래도 나의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자 라는 게 제일 신조가 됐거든요 제가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저를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제 정신 건강에 유리하더라고요 내가 예쁨 받으려고 남들한테 맞추면서 따라다닐 때 되게 제 영혼이 병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남들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작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제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제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 나만의 어떤 매력, 색깔, 성격, 개성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남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엄성을 가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 하나 자신에 대한 어떤 거를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상 고객들 카페에서 뭐 이렇게 컴플레인 걸고 진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진상 고객 대라고 하면 되실 수 있겠어요? 대라고 해도 잘안될 걸요.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진상 고객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갑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적어도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남한테 표현하고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양보만 하면 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러실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등쳐먹는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배려를 하니까 나를 자꾸 배려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태도에 따라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배려를 하시고 사랑을 하시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라서 무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 감정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